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유형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번호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각 번호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이름이겠죠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개명을 하거나 필명을 쓰거나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곤합니다 애니어그램 유형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6번을 충성가라고 부를 수 수도 있고 회의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거의 정반대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한쪽 면만 보게 되기 쉽습니다. 6번은 8번만큼이나 터프한 사람이기도 하고 2번만큼이나 다정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용감할 때도 있고 지나치게 겁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6번이라고 부르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6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각 유형의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별명 같은 걸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식 이름은 물론 1번, 2번, 3번 이런 거겠죠. 애니어그램 연구자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이고 나는데요. 하나의 유형마다 대략 너댓개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1번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완벽주의자죠.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고요. 약간의 오점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약간 강박적인 면도 있죠. 청소할 때 머리카락 한 올까지 완벽하게 다 제거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1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번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면이 청소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적용되면 비평가가 되는 거죠. 비평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물론 좋게 이야기해줄 때도 있지만 그 좋다는 것도 결국 잘 잘못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비평가가 될수 있는 사람이 1번입니다. 일종의 재능 같은 거죠. 좀 쉽게 말하자면 지적질에 탁월한 소질이 있다는 거죠. 지적질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비평가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기도 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1번한테 맞는 직업이 교사나 법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향과 관련된 거죠. 바로 이런 면때문에 일본은 대혁가가되곤합니다 일본의 특징 중 하나가 이상주의자면서도 현실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언제나 완벽한 세계를 꿈꾸지만 철저히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이 맞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개혁가라고 부르는 거죠. 일본의 이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 비평가, 재판관, 개혁가. 2번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와준다는 게 무슨 비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엄마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2번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엄마가 애들 챙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통 히어로물의 주인공이 바로 2번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슈퍼맨 같은 겁니다. 구원자 이미지라는 거예요. 애들은 다른 꼬마 애들이 못 살게 굴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등장해서 모든 걸 평정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2번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 이미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이런 이름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자기 걸 그냥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버. 그리고 케어테이커. 보통 케어하면 잘 지내라는 뜻이죠. 인사말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잘 하죠. 케어해 준다. 그러잖아요. 돌봐준다. 보살펴준다. 배려해 준다. 뭐 이런 겁니다. 다 엄마 느낌인 거죠. 그리고 러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A인,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왜이번에게 이런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제 생각엔 E라는 숫자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러버라는 이름도 2번과 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의 이름 정리해 볼게요. 도와주는 사람, 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연인, 헬퍼, 기버 케어테이커. 이걸 뭐 도우미, 기부자, 돌보미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예. 원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예, 이렇게 했습니다. 3번 유형의 경우엔 성취가 오치고. 이게 거의 본명일 정도로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지상주의자, 출세주의자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했죠.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일을 잘하기만 할뿐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일중독이 되곤 하고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퍼포머입니다. 보통 가수들의 무대 공연을 퍼포먼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퍼포머인 거예요. 그러니까 BTS는 퍼포머인 거죠. 조수미나 사라장 같은 클래식 성악가 또는 연주자들도 다 퍼포머들이고요. 개인 적으로 저는 이 퍼포머라는 말이 3번을 아주 잘 설명하는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 그리고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실력을 수많은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에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3번적이죠. 그리고 3번을 동기부여자, 모티베이터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만 그렇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면이 있거든요. 세일즈 매니저나 운동선수, 코치 같은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자신 신이 현역 시절 탁월한 셀즈맨이었거나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3번은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행가, 누 r 라고도 합니다. 자, 3번의 이름 정리하겠습니다. 성취가, 퍼포머, 동기부여자, 실행가. 4번 유형의 첫 번째 이름은 개인주의자입니다. 4번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르다. 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람 그래서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규율 같은 게 엄격한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예컨대 군대 같은 거죠.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4번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집단 생활을 매우 불편해한다는 거죠. 7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7번은 같이 노는 건 잘하거든요. 자유 체련 활동 시간에는 아주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은 놀 때도 혼자 있거나 소수의 지인들하고만 노는 편이어서 4번 쪽이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탐미주의자 비극적 낭만주의자. 이런 이름들은 4번의 예술적 성향을 드러내는 거죠. 아름다운 것에 빠져드는 면이 있거든요. 이때 이 아름답다는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와 멋지다. 진짜 죽인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별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평범한 거에는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4번이니까요. 남들이 다 멋지다고 해도 4번의 눈에는 구리기 짝이 없는 걸로 보일 수 있고요. 4번이 멋지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괴하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대중의 취향과 달라지면서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비극적 낭만주의자라는 이름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쓸쓸함, 슬픔 이런 게 거의 생활화된 면이 있거든요. 은근히 이런 걸 즐기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 낭만주의자가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식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 몽상가가 되는 거고요. 자, 4분의 이름 정리합니다. 개인주의자, 탐미주의자, 비극적 낭만주의자, 몽상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5번도 4번처럼 개인주의자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5번한테는 그 비슷한 이름도 있습니다. 고독자, 로우너 라고요. 4번이 남들과 달라서 혼놀이 된다면 5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혼놀이 되곤 합니다. 5번의 이름은 연구자, 관찰자, 사색가, 분석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이름들이 딱 맞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특히 과학자. 과학자 중에서 5번이 많아요. 5번은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인데요. 물론 5번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거나 종교 1등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 중에서 유독 5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인슈타인, 다윈, 호킹 이런 과학자들이 다 5번이고 빌 게이츠도 5번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세계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관찰자, 업서버가 아주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 관찰한 걸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 보니까 고독해지는 거고요. 자, 5번의 이름 정리할게요. 연구자, 관찰자, 사색가, 분석가, 고독자. 자, 6번부터 9번까지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